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각목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지난 6개월 코로나를 아예 달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이걸 달고 살게 될지 아예 일상이 되고 있을 거예요. 학생이든 자영업자건 직장인이든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인 거에도 굉장히 귀찮아지고 있어요. 회식 때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양치하기 싫으니까 그냥 냅다 자버리고 내일 아침 어차피 씻을 건데 화장 지금 지워서 뭐하나 그냥 자버리고 조금 있다 빼자 조금 있다 빼자 렌즈를 삽입한 채로 그냥 자버리고 공영 주차장 언제 또 찾고 있나 귀찮아서 거주자 우선 지역인가 자 잠깐이면 괜찮겠지 주차하고 왔더니 차가 없어져요 15,000원 아끼고 대리 부르기 귀찮아서 직접 운전을 하죠 아, 오늘만 안 걸렸다 안 걸렸네 2만원 굳었네 15,000원 굳었네.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의 속성을 알면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귀찮은 것들의 속성은 뭐냐면 보복을 합니다. 복수를 해요. 자, 잠깐이면 될그 양치질이 귀찮아서 몇날 며칠을 안 하다가 충치가 생기고 나중에는 임플란트 몇백만 원이 깨집니다. 렌즈 안 빼고 자다가 뺀 걸로 착각을 한 다음에 눈을 자꾸 비비죠. 각막에 이상이 오죠. 쉽게 귀찮아서 그냥 잤던 그 화장이 얼굴에 독이 돼서 피부과에 드나들게 됩니다. 아껴서 좋았던 그 대립이 나중에 한꺼번에 자 아예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귀찮은 이유는 자이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찮은 것들은 그 속성은 뭐냐면 나한테 엄청난 것들을 가져오진 않지만 반대로 나한테 엄청나게 해가 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치질하는 거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를 닦아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일을 한번 닦는다고 해서 나한테 엄청나게 금전이 들어오고 통장이 입금되고 어떤 좋은 일이 발생을 하진 않죠 하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불 끄기가 귀찮아요. 옆방에 자고 있는 동생 갑자기 불러다가 야 무슨 일 났어? 갑자기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야내내방불좀 꺼져. 야 이런 게 귀찮아서 동생한테 장난을 한 거는 그 동생이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나한테 엄청난 위화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넘기는 것들 이게 쌓여가지고 마일리지가 폭탄 터지듯이 나한테 복수를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앞에서 건달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나를 불러 세워요. 한 명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인상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한 명은 덩치가 작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자 속으로 그럼 러저한 사람만 처리하면 되겠구나. 덩치 큰 사람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강목으로 누가 내려치는 거예요. 그 귀엽게 생기고 자그맣게 생겨가지고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강목으로 내려친 거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챙겨야 할 어떤 시간이 온 거예요. 내 건강을 더 챙기고 내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할수 있었을 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은 웃어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며칠 몇 개월 무언가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뭔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볼 그 시기가 온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지금 귀찮아서 누르지 않고 있습니까? 함께 고민 해결하고 성장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